도로에서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요소들 정말 많이 있죠? 음주운전, 보급운전, 졸음운전, 그리고 고라니 어? 바로 고라니같이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하고 올해만 무려 천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하는 중 대한민국 교통에 골칫거리가 된 전동킥보드 일명 킥라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웬걸? 지난 5월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2월 10일부터 기존 소형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했던 전동 킥보드가 사실상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일단 최고속도 25km를 낼수 있는 킥보드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고요 자전거 타는 거랑 다를 바 없으니 면허도 필요 없고요 헬멧도 미착용해도 단속 대상 제외되고요 이제부터 만 13세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아니 규제를 더 풀면 어떡해 이 같은 논란을 감지한 국회가 급하게 안전 규정이 강화된 법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허나 앞서 언급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새로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약 4개월가량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 4개월 동안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따로 마련해 연령 제한을 두기로 조치했지만 개인적으로 구매한 전동 킥보드는 이에 규제를 받지 않는 등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황당한 사태가 나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제대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 중 전동 킥보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있었고요. 자전거 속도하고 보드 속도하고 얼마나 하모르겠지 지난 2020년 5월 1 0일 행정안전소의 해의록 일부에 따르면 법안심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충 동의 의사만 표현할 뿐이 자리에서 정작 중요한 안전 관련 논의는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한 법안은 기를 쓰고 매달리면서 정작 본분인 민생은 소홀히 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는 상황 어느덧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도로 위의 무법자 킹라니 전동킥보드 탁상행정식 법안 개정보단 민관이 함께 나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